어? 어? 어? 어어? 어우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나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네, 형님들 앞으로 사랑해 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 형들이 안전바 해줘 알았지 형들? 사랑해요 형들 반가워요 <웃음> 오랜만이야 뭐하고 살았냐고? 그냥 이제 사람들 좀 많이 만났지 반갑지? 나도 반가워 아 존다 어색해 ㅅㅂ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어, 정신 나갈 것 같아 어, 이게 뭐야? 아시아 차를 그냥... 음... 좋은 거아니 오늘은 피가 내렸어요 아, 미칠 것 같아. 미칠 것 같아. 미칠 것 같아. 미칠 것 같아. 살 사이버 복귀 인사드립니다. 충성. 오늘부로 사이버는 다시 복귀를 실거합니다. 아, 오랜만에...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지금 되게 떨려가지고 가슴 만지는 거 알지? <웃음> 아! 아! 잠시... 아 형들 되게 어색하니까 오늘은 그냥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오랜만이다 이러고 그냥 봐주세요 간만에 살보시클레드 간다 어? 아 태장 왔다 <웃음> 일단 일단 한명 왔거든? <웃음> 아 맵은 그냥 열고 할게요 야 이거 1렙 싸움 이겨 이겨 야 1렙 싸움 이겨줘 이겨줘 알려줘 형들 1렙 싸움 누가 이겨 누가 이겨 내가 이겨는 건가? 아싸 내가 이긴 거 같은데? <웃음> 개꿀 이렙 타이밍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? 가본 거 같은데 오오 어! 이거 이거 피하라는 거지 이거 오케이 야야 개원다 개원다 안 되겠는데 아니 오흠아 어? 개꼴 아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얘는 번개를 받으면 그게 차는구나. 어! 어! 어! 어! 어! 어! 어! 와우! 아우쌈! Awesome! 나 같은 경우 이런 거 쫄지 않아. 나 같은 경우 이런 거 쫄지 않아. 개만아 개만해! 지금 닦고요? 지금 엉콤이거든요 저거. 닦고니까? 아 이게 안 닿네. 아 이게 안 닿네. 아. 머리 속. 이풀 약간, 롤 처음 할때그 느낌인데, 키우긴 안 해주는데, 어. 안녕. 안녕. 아차. 이거, 우리 친구들, 내가 버스 태워주는 줄 알고, 나 지금 양보해 주는데, 이거. 이 캐릭은, 버스가 안 되는 캐릭이죠. <웃음> 뭔지 알고 까보냐? 와 이게 와비참는거 뭐야? 저 새끼 왜 누누가 누누 같은 거 갖고 있어? 뭐야? 이걸 지불한가? 아 낚시구나. 오케이 확인? 하하 <웃음> 오케이 확인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강신이랑 비슷한 거구나. 흠. 쉽지 않아. 어? 쉽지 않아, 쉬, 쉽지 않아. 변기 역류하고 있거든요. 지금... 지금 이거 스톤 빠지는 거 살짝 손넘었죠. 아, 형님, 완성야단 썼는데 반나간다. 공맞으면 중단만이지. 아,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? 왜 그러는 걸까요? 왜 그러는 걸까요? 왜? 내가 했 롤이 다 내가 했던 롤이 맞다 <웃음> 내가 했던 롤이 변한 게 없다 이거 보여주려고 억그로도 필요 없다 변한 게 없다 <웃음> 아, 이봐 네, 마지막 한타라 해보자 로 와, 일단 어딜로 와? 어딜로 와? 됐는데나 했는데? 야, 오케이 했누? <웃음> 내가, 내가 몸을 대면 안 되겠다. 내가 반감되면 안 돼, 친구야. 뭐해! 진짜! 아! 뭐 하는 거야! 아! 뭐 하는 거야, 진짜. 아, 정신 나갈 것 같아, 정신 나갈 것 같아, 정신 나갈 것 같아. 아! 먹었는데? 도망가. 야, 쟤들 11렙 밖에 안 돼. 나 15렙이야. 가는 중, 가는 중. 얘네 빡쳤다. 야, 정신 났다. 가는 중. 오! 어? 딜라인 뭐야? 아, 이걸맞추네나 다행인데 좋아 붙이긴 했어 어? 존 양이 좌아 봐! 이, 이 귀여운 자식 나의 방망이를 받아볼테냐 이키 나이스 왜이기기왜이기기 우리팀 잘하니까 이기지 음. <웃음> 좋아 이거다 초고격급 아 아니 아! 아 죽음의 무도 아 바뀌었잖아 아아 한 여기 딱 군단해방 패 싹이잖아 이거 아 가볼까? 좋은 만한것 같은데. 아 근데 너무 길어졌다. 좋겠다 이거. 국민레파. 어. 또 내려마무쳐라. 그래픽터. 어. 도대다리. 도대다리. 소된걸대기하는 남자. 소된걸대기하는 남자. 아. 아니야, 아니야. 악으로 하라고. 악! 아! 악! 아! 캐틀은 개인주의야. 아! 아! <웃음> 야, 쟤는 억울할 것도 없겠다, 그냥. 아, 구경한다, 뒤지 아. 아. 와우. 어쩜한데. 아. 에휴, 이 게임이 그렇지. 롤내 판하고, 발로한테 하겠어. 열심히 패보자 이참에? 아! 야, 얀짜 족! 족! 족! 족! 아 족! 아 족! 족! 족! 족! 족! 족! 족! 족! 족! 족! 족! 족! 아, 이거 족! 족! 족!